여기가 피얼업 알비쇼 캠핑카 박람회 캠핑카 전시회 여러가지의 알비들이 있는데요 그게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알비쇼가 있어갖고요 제가 일부러 또 왔습니다 제가 알비쇼는 몇 번을 다녔어요 그래서 많이 봤는데 미국에서 부르는 이런 RB 종류들 이름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보 봐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요 제가 왔습니다 네, 그래서 RB 종류에는 가장 흔한 트레블 트레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A, 클래스 B, 클래스 C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것 같이 트럭 템퍼가 있습니다 트럭 캠퍼는 트럭 배드 위에 저걸 싣고 연결을 해서 다니는 거고요. 트래블 트레일러는 자 이렇게 텅이, 요걸 요 앞에 부분 이런 걸 턱이라 그러는데요. 혓바닥 이렇게 생긴 게 트래블 트레일러고요. 보통 한국에서는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트래블 트레일러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요 트럭 뒤에다가 연결해서 다니는 거고요. 클래스 A는 어, 버스 형태로 되어있는 큰 모로 홈을 클래스 A 예, 이쪽이 클래스 A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래스 B는 아, 벤 스타일 이렇게 생긴거 벤 스타일이죠 이게 클래스 B에 들어가는 겁니다 클래스 C는 이렇게 운전석 위로 빼족하게 나온거 그리고 옆에 바디도 이렇게 조금 나온거 이런거를 이제 클래스 C 클래스이고요. 네, 클래스. 그다음에 토이홀러 뒤쪽에 문이 활짝 이렇게 열리는데요. 요거를 어, 바닥까지 내리면은 이 안에 ATV, 그 산악용 그 자동차 그런거나 모토바이크 오토바이 이런 거를 싣고 어, 다닐 수 있는 에일라이너, 에일라이너, 에일라이너고요. 네. 알파벳, A같이 생겼다고 a 라이너라고하는거고요 어, 금액은 티어드롭 핍스트인핍스트인 등등 그렇게 좀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네. 다 아시겠죠?